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수 양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 TV입니다. 창업통의 코로나 통신 3탄입니다. 지난 2탄에서는 3월 30일이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어려운 자영업 시장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는 외식업 외식업 중에서도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거의 목을 메고 있는 배달앱 대표 앱이라고 할수 있는 거의 독점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터 오픈서비스라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 아닌 정률제 상품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 3월 10일 이 유튜브 방송이 업로드 되고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4월 1일 배민은 그대로 오픈서비스를 오픈했고요. 그리고 4월 1일이죠. 4월 1일 어, MBC 라디오 아침방송 이진우의 손을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배민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MBC 어, 저녁 메인뉴스에서 오픈서비스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중파를 한번 탄 적이 있고요. 바로 그날 저녁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폐북에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 저녁 한 7시 무렵 경기도는 야 4월 6일에 이 배민 서비스 관련 공공 배달앱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를 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월요일 급기야 배민 서비스는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사과 성명은 발표했습니다만 근본 처방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단방책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창업통 블로그에서 최근에 1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부분인지를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 블로그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제 블로그입니다. 창업시장의 속살. 예, 창업통TV 여기에 들어가면 오늘 경기도 이재명 지사 공공배달앱 개발시동 배달음식점 전의 현장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푼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5.8%다. 부가세 포함하면 6.38%다. 뭐 뱀피까지 하면 뭐 8.38% 에서 6.9.68% 에 달한다 이런 수수료의 많고 적음 이거보다는 저는 결국은 이런 정액제가 아닌 판매가 대비 수수료 체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배민과 독일 자본 딜리버리 히어로의 수익성 창출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영세 배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 배민 수수료보다 배달음식점 순이익이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손익계산서를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평균 빌당가 2만원, 3만원일 때 그리고 배달음식점 한 곳당 평균 한 2천만원일 때 2천5백만원일 때, 3천만원일 때 원가를 35%, 40%로 정하고 배민수수료 적용했을 시에 한 달에 2천만원 매출 시에는 배민수수료가 기본 169만원 반면 원가가 40%가 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배민수수료를 빼고 나면 나머지 원가와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세금 재세공과금을 빼고 나면 배달음식점 사장님은 이거 뭐 100만원 벌이도 안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35% 이하로 줄이거나 아니면 배민의 객단가를 높여야 된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올막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런 배민은 이런 독일 자본,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민이라는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자본을 위해서 결국은 배민 앱을 쓸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사회라는 가치로 보더라도 배민 앱과 견줄 수 있는 각 지자체 단위의 공공 배달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군산시에서는 배달의 명수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업통은 직접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군산지역의 배달음식 사장님들을 몇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공통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어서 좋습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 배민보다는 디자인이나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 대안으로 지자체 단위의 공공배달앱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배민의 수수료에 대응하는 수상공인들을 위한 특히 어려운 영세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자구책이 아닐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이 유튜브 영상과 네이버에 제 블로그를 직접 포스팅 했었는데요 블로그를 직접 조회수만 하더라도 9천0회 이상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8천0회가 넘을 정도로 막강한 이런 관심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이런 음식점 사장님들의 반응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공공배달의 부분이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 옛날 배달음식점을 직접 제가 그 운영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이 오토바이 보험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됐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4월 6일 결국 배달의 민족은 예,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사실은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는 독과점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배민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물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주장은 통신판매 중개업이기 때문에 사실 배민앱 뿐만 아니라 뭐 쿠팡이나 지마켓, 11번가 뭐 모든 통신판매 앱하고 같이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99%가 한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독과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독과점으로 수술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심사가 끝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올리는 것은 독일 자본의 너무 무례함이자 한국의 이 어려운 수상공인 배달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후미진 입지에서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내외 이 최소 비용을 가지고 한번 실패하신 분들이 제기를 노리거나 청년 창업자분들이 최소 비용을 통해서 정말 미래가치를 근근히 이끌어 가려고 하는 첫 단추가 이런 배달음식점인데 그런 음식점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로 바꾸면서 결국은 수상공인 입장에서 순이익 저하를 유발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부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께서 왜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공히 직접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건 문제다 이거 사회주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뉘앙스의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염론 논쟁을 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우리나라 외식시장은 음식점이 70만 개입니다 90년대 초반에 36만 개 였는데 무려 지금 배가 늘어나서 70만 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 이억 외식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배달 전문 음식점 95% 이상은 생계형 정말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표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의 민족이 이분들에게 대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독과점폐의 전형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영상이 나가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댓글로 의견을 주신 분들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특히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메인 입지에 위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민의 오픈서비스는 노출 문제가 큽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찜닭 배달을 하신 어느 사장님께서는 야, 하루에 평균 7,80 정도 주말에는 100만원 정도 올리는 음식점이었는데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원 팔았습니다. 저희는 아주 후미진 입지의 지하 매장이기 때문에 배민 오픈서비스에서는 메인 입지 큰 음식점들을 노출이 됐는데 우리처럼 후미진 배달 음식점은 전혀 노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폐업 지경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민의 오픈 서비스가 정말 그 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세심한 배려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공배달업이라고 한다면 공공배달앱. 이건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이 배달 사장님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배달업의 성공조건 이 부분 제가 쭉 따져 봤는데요 먼저 저는 이 배달앱을 만드는 운영 주체가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내려가서 좀 청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집별로 배달앱에 노출되는 부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민앱에서는 이걸로 이 슈퍼리스트 해서 경매가, 낙찰가가 몇백만 원이 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노출 이 부분 저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급지점포만 노출되는 거 이거는 배달음식점의 속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기존 배민앱이 사실은 10년의 관록이기 때문에 때문에 탄탄합니다 시스템도 이 정도면 흠잡을 줄 없을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기존 배민앱 보다는 소비자도 그 다음에 배달음식점 사장님도 쓰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배민앱을 충분히 연구해봐, 연구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서 사장님들이 군산에 계시더라고요.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존의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 최근에 군산시뿐만 아니라 광진구도, 광진나루미, 익산시 경상북도, 또뭐 안산 각 지자체별로 공공 배달업이 이미 배달앱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 사례를 충분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배달앱 명수 저도 다운 받아서 봤는데 디자인과 편의성에서 몇 가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배민에 비해서 야한두번 정도 더 클릭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뭐 주소를 갖다 붙이는 기능도 잘 안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배달의 명수 잘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의 명수를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배민 시스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야만 공정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자체 후원하는 공공 배달업이라는 관점에서 ...에서 봤을 때 공공배달업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배달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즉 공공배달업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단위에서 전국의 배달음식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배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주체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직접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운영 인력들이 정말 충분히 배달 시장에 대해서 현장을 아는 분들 그리고 현장의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기, 직접 운영을 해야만 기존 배민 시스템을 최소한 업그레이드하는 어, 이런 프로그램이 세팅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만 잘 진행을 한다면 배달음식 사장님들이 야, 배민앱을 쓸 수도 있고 공공배달업도 쓸수 있고 공공배달앱과 배민앱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리고 선택은 소비자가 결정하고 직접 배달음식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나라 배달음식 시장이 잘 정착되고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이 어려운 특히 외식업, 이 자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창업통의 코로나 통신 3타 예, 공공배달앱 성공조건 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배민의 어떤 공격수로 돌변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배민 회사 좋아합니다 하지만 배민은 이미 거대 자본이 됐고 특히 나 외국 자본까지 인수합병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좀 작은 배려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공공배달의 부분까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창 창업통의 코로나통신 사탄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창업통TV는 늘 창업시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TV는 늘 대한민국 창업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